반갑습니다 초롱부동산 TV 소장 방희선입니다 2023년 4월 7일 오늘부터 부산이 속하는 광역시는 이제 그 분양권이 6개월만 지나면 전매가 가능한 그런 게 오늘부터 적용이 됩니다 어, 이러다 보니 분양권에 관심들이 많으시잖아요. 어, 분양권을 이미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추가로 하나를 더 사신 분도 계실 거고 어, 개수가 뭐 하나만 있으면 우리가 헷갈릴 것도 없는데 분양권 개수가 두개세개 개 이렇게 늘어나면 어, 나중에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게 궁금하시잖아요. 어, 이 분양권은 이제 취득세가 다르고 양도세가 다른데 취득세는 어, 우리가 지금 취득하는 그 시점에 그때 만약에 뭐 3주택 이상이었다 이러면 중간에 집을 처분하고 없더라도 부산처럼 이런 비규제 지역은 3주택이면 중가가 8.4%입니다. 그렇죠? 84, 85제곱미터 이하는 어 그러다 보니 분양권 지금 당장 살 때는 그냥 계약금 10%에 프리미엄 정도만 주고 사시면 되지만 어, 나중에 그게 완공이 되어서 입주할 점에 사용 승인이 나고 이제 어, 잔금을 칠그 점에 사용성인일과 어 대금청산, 잔금일이죠 그둘 중에 늦은 날이 분양권은 취득기준일이 되기 때문에 어 그때 취득세 낼 때는 분양권 제일 처음에 모집공고나고 우리가 당첨되었을 그 당시에 내가 보유했던 그 주택수 기준으로 적용이 됩니다 중간에 처분하고 다른 집이 없다고 할지라도 어 취득세는 그거를 좀 주의하시면 되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양도세는 분양권은 예전에 분양권은 주택수에 치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백체를 들고 계셔도 어 양도세 다른 집팔때 비과세 예가 걸리적거리나 안 걸리적거리나 이런 걸 일도 생각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 어 문재인 정부 때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어 매수를 한 분양권에 대해서는 어 양도세를 계산할 때 입주권처럼 주택수에 카운트가 되기 시작했죠. 어 벌써 그것도 2년하고도 뭐한 3개월이 지났네요 카운터가 되기 어 시작한 분양권이 뭐 당연히 그 이후에 매수하신 분양권이 아직 완공이 안 됐고 분양권인 상태에 분양권을 들고 계신 분들이 꽤 계시죠 어 근데 오늘 여기 국세청에 올라와 있는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은 차근차근 한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같이 아까 기준일이 양도세 주택수에 들어가는 분양권 취득기준일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매수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분은 A주택의 분양권은 2019년 12월에 매수를 하셨어요. 부산으로 치면 이때는 비조정일 때입니다. 그렇죠? 2019년 11월 6일 날 조정이 풀렸었기 때문에 어, 비조정 때 이분은 분양권을 하나 샀네요. 부산이라고 가정을 하면 그리고 2021년 9월 15일 요거는 어, 양도세 계산할 때 어,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그때 하나를 샀습니다. 하나는 포함이 안될때 샀고 하나는 주택수에 포함이 될때 취득한 분양권이에요. 분양권을 A, B 두 개를 처음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분이 작년이 먼저 취득했던 요 A가 완공이 먼저 됐겠죠. 그래서 A가 집이 되었습니다. 작년 1월 20일 날요게 집으로 완공이 되었네요. 어, 집이 되었어요. 어, 이러다가 이제 순차적으로 그 다음에 올해 이제 또 B도 완공이 될 예정인가 봐요. B도 완공이 될 거고 그리고 나서 어, A가 이제 완공되고 난 요거를 B 완공되고 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이제 어, 아마 팔 예정인가 봅니다. 어, 우리 상식에는 어, A 먼저 분양받았던 거였으니까, 뭐 얘가 집이 되었어요? 그때는 뭐 주택수에도 안 들어갔으니까, 뭐 생각 안 하고, 그리고 집이 되었던 23년도부터 이제, 어, 그 20, 2022년 1월 달부터, 1월 20일부터 이제 집이라 생각을 했겠죠. 그럼 이분은 상태가 어떻게 되있냐면이 A를 팔 시점에는 1분양권, 얘는 B입니다. 그죠? 플러스 1주택입니다. 요거는 A가 분양권에서 집으로 바뀐 요렇게를 이제 보유하고 계신 상태고 여기서 A 집을 판 거예요 집을 집으로 된 거를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이게 어, 답은 이분은 비과세가 안 됩니다. 이 A 그 완공된 제일 처음에 있었던 A 분양권이 완공이 되어서 A 집이 되고 난 뒤에 이 A 집에 있는 동안 보유하고 뭐 만약에 조정이라면 거주요건도 충족하고 다 충족해서 처분을 하더라도 이분은 과세거든요. 뭐왜 그러냐 했더니 아마 이게 비분양권이 2021년 9월 15일이 아니고 2020년도에 샀던 분양권이라 하면 이 A가 비과세가 되겠죠. 그렇죠? 비과세가 될 거예요. 근데 주택수에 들어가는 분양권을 먼저 카운트 되는 게 하나가 생겼고 문제 하나 생겼잖아요 정리를 다시 하면요 분양권이 주택수에 카운트 되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지득한 B분양권 얘가 먼저예요 먼저 선 얘가 선입니다 선 그리고 원래 A분양권을 먼저 샀었지만 얘는 주택수에 안 들어갔으니 A가 집이 완공된 A주택 그때부터 얘는 양도세에 카운트가 되잖아요. 그 얘가 더딘 거예요. 뒤. 완공이 2022년 얘는 아까 1월 20일 날 되었으니까 어 얘가 카운트가 안된것 같으면 얘를 선주택으로 보고 그러니까 얘가 또 완공이 되면 또 후주택으로 보면 되는데 얘가 딱 버티고 있는 거죠. 이렇게 선 분양권. 나 양도세 계산할 때 주택수에 들어갑니다. 이러면서 딱 버팅기고 있는 거예요. 나를 먼저 인정해주세요 하고 B분양권이 먼저 돼버렸습니다 원래는 A분양권을 샀지만 이때 A분양권은 아무런 힘을 못 쓰고 그렇죠? 왜냐 이때는 주택수에 카운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집 완공됐습니다 완공됐지만 앞에 분양권이 먼저 주택수 카운터 되면서 들고 있었기 때문에 얘가 후에 취득한 집이 되면서 뒤에 상 거를 먼저 팔 경우에 비과세가 되려면 이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입니까? 뭐 대체수택에 해당된다든지 그런 거 외에는 적용되는 게 없죠? 맞죠? 그런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아, 이거는 과세랍니다. 과세. 자, 요거를 국세청에 자료를 정리해온 거를 잠시 한번 볼까요? 비과세 적용 여부 이래가 질문을 해놨는데 어, 답변은요. 요게 요약된 답입니다 어, 나중에 한번 직접 찾아보십시오 어,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들어가시면 양도, 서면 2022, 부동산 3247, 문서번호에 3247 이렇게 어, 검색하면 나올 겁니다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어, 질문이 2020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분양권과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이 순차적으로 완공이 되어서 1월 3일 규모의 1 시적 이주택으로 내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에 대한 질문이고요 답변에 대한 요지, 요약을 딱 하면요 2020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분양권과 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이 순차 완공된 후 먼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먼저 취득한 주택이라면요. A 분양권이 A 주택으로 바뀐 요게 먼저 취득한 주택이 되어 버렸죠. 어, 요럴 경우 소득령 155조 1항 요거는 뭐냐면 일시적 주택 조항입니다. 요게 적용되냐? 되지 않는 것이다라고 답이 와 있고요. 어, 소득령 156조의 3. 2항 3항. 요거는 어, 분양권을 하나를 집이 먼저 있고. 또 소득령 156조의 3은 집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집. 선. 집이 먼저 있어야 되고, 후. 분양권. 매수. 두 개는 1년 차이 나고, 요랬을 경우에, 요 분양권이 완공, 뭐, 된 날로부터 3년 안에, 요 앞에 집 처분해도 비과세 되고, 뭐, 이번은 분양권 산 날로부터 3년 안에, 먼저 샀던 앞에 집 처분할 경우에는, 실거주하러 안 들어가도 비과세 되고 하는 그 조항입니다. 요게, 55, 155조 1항은, 일시적 이 주택 비과세 조항이고요. 그러니까 일시적 이 주택도 안 되고 일시적 이 주택은 반드시 앞에 있던 집을 내가 뒤에 산집 별로 이사 들어가기 전에 어~ 뭐~ 삼 년이면 3년그 요건 갖추어서 뭐~ 그 안에 처분하는 거잖아요. 이년 보유 뭐~ 조정 같은 이년거주까지 갖추어서 그거 안 되고 왜냐하면 앞에 게 이거는 비분양권이었잖아요. 안 되고 어~ 그리고 아까 요 뒤에 소득령1 5 6조의 3, 양항 사망도 적용이 안 되는 것이 하고 답이 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어, 기존 해석 사례 다른 것도 안 된다고 이미 옛날에 답을 또다 해놨어요. 요거를 어, 참고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리되셨죠? 가세 안됩니다. 어, 분양권이 먼저 취득한 게돼버렸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어, 19년 아까 12월에 취득한 그게 분양권이 아니고 걔가 만약에 집이 었고 뒤에 분양권을 취득했다 이러면 소득령1 5 6조의 2, 1 5 6조의 3, 이항3망을 따져서 비과세를 찾아볼만 하죠. 이 내용은 거꾸로 돼 있습니다. A가 먼저 이제 분양권이 주택수에 들어와버렸고 양도세 카운트할 때 주택수에 카운트 되어버렸고 그 뒤에 이제 집으로 완공이 되었기 었 때문에 이해되시죠? 이런 분양권 들고 계신 분꽤 많이 계시죠? 어, 세금에 양무 딱지게도 잘 참고하십시오. 어, 먼저 집이 됐네? 홀딱 비가 새겠지 하고 팔았다가는 낭패봅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 계신 분은 반드시 주의를 하셨으면 싶어서 유튜브 영상을 하나 찍어봤습니다. 알고 계신 분은 또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어, 어제는 광안리 풀꽃 구경을 하고 왔습니다. 초롱소장 부산에 살면서 처음 가봤습니다. 실제로. 사람 많이 모는 곳이 질색이라서 어, 근데 사람 눈만큼 좋은 카메라가 없더군요. 그 감동은 그 어떤 TV나 뭐 유튜브에서 보는 영상으로 대처가 안 됩니다. 역시 사람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오늘 행복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